안녕하세요, 찬호입니다. 입니다 자, 오늘 저희가 어디로 왔죠? <목소리> <목소리> 냄새가 나. 써 맛있는 냄새다나 어. 두들기는 것봐 <웃음> <배고파. 웃음> <웃음> 어, 사람 진짜 많아 저기 막 연기나고 그러네 와우, 나 연기나는 거 먹을래 연기나는 거? 어. 고기를 먹겠다는 뜻이지? <웃음> 일단 피자가 보였죠? 맨 처음에? 약간 이색적인 거 먹고 싶어 이색적인 거 맞아 맨날 먹는 거 말고 막좀 특색 있는 걸 먹고 싶어서 음. 막 찾아다녔었던 거야 음. 이거 어, 못먹어보는거 먹어봐요 어아 라따뚜이 라따뚜이 오 라따뚜이는 참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이야. 오. 라따뚜이 이름이 그거네? G G 이름이네 그게 요리 이름 어. 때문에 지은 거야 아 진짜? 어. 이게 채소를 토마토 소스에 해서 오븐에 구운 거야 이건 빵이야? 어 빵인 것 같아 같이 먹으라고 조금 맛을 표현하면 은 토마토 소스인데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갑니다 채소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서 피자 같다고 해야 되나? 어, 맞아 피자빵? 약간 토마토 파스타 느낌도 나. 음, 맞아, 맞아. 음, 자기 음, 음 양꼬치 잘못 먹잖아. 양꼬치 먹어야 돼, 이런게맞서 양꼬치 양꼬치 드세요. 양꼬양맛이안 나서 양랬어 아, 그래? 양안 표정이 왜 이래? 별로 마음에 안 들어. <웃음> 하나 <같은데? 웃음> 아, 맛있었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. 다시 다른 걸 먹으러 찾아 헤매는 근데, 하이에나처럼. 근데 딱 미카엘을 발견했어. 응, 맞아, 미카엘. 미카엘을 발견했습니다. 오, 어, 미카엘. 왔다, 왔다 미카엘? <웃음> 이게 미트볼? 불가리아 미트볼? 불가리아니까 먹고 가. <웃음> 나는 미트볼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란 건줄 알았는데 저게 스테이크로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넣 미트볼에? 많이 넣으려고? 네 왜냐면 오늘 하는 건 틀렸나봐요 말해봐요 찌어진어진짜 앞에 있는 아저씨가 <웃음> 어. 외부, 아, 맞아. 외부의 아저씨가, 겁나. 맞아. 그랬어. 어. 퍼레이드 <목소리> 멋있다. 그치 오, 짱인데? 한국이 짱이야. 한국이 짱이야? 그렇지. 저희 알았으나 여기 있어보라고 말라아 내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블랑이 진짜로 짜증 아. <웃음> 화내지 마 블랑이 제일 맛있어 <웃음> 진정 진정 <웃음> 어떻게 널참 기대가 되는데요? 기대가 되서 목소리가 아닌데 기대가 <웃음> 돼요? 나 너무 잘생기게 먹는 것도 잘 돼. 감정이 없어? <웃음> 음와 진짜 맛있어 맛있어? 이건 뭐.. 음료수야 <웃음> 오 맛있지? 어때? <웃음> <웃음> 맛있어 맛있어 이거? 전유리 이런 왜그렇게동일하시는야 어. 뭐 캄보디아 젊은 애들이.. 가고 싶었어? 음. 맞아 내가 이제 가자고 했는데 빈님이 좀만 더 있자고 했어 자 이렇게 지구촌 축제에 다녀와봤습니다 <웃음> 자 오늘 재밌게 놀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빠영, 빠영.